그름 바뀌는구나. 이임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 봐. 어? 뭐야,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뭐야, 뭐야, 뭐야. 늦었는데? 야, 비켜. 비키세요. 나갈 거야. 어, 어떻게 가, 이걸. 야, 여기,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이, 이 자식들아. 비켜. 아니, 어떻게 가, 이거. 야, 팔이라도 들어가자. 야, 여기다가 몸을 비벼. 그냥 비벼, 비벼. 들어갈 수 있어. 아 진짜 들어가, 제발. 야, 밀지 마. 너, 너, 너. 그렇지, 그렇지.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 들어왔어! 안 돼! 들어왔어! 들어왔다고! 이 정도면 들어간 거 아니야? 야, 팔, 잠깐만, 팔, 팔, 팔! 아, 내 팔! 아! 아.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그 안쪽에 좀 들어가 주세요. 아, 들어가자. 아, 좀 비켜봐. 안쪽에 자리가 남는데 왜안 들어가? 아, 들어가자, 진짜! 아, 안 돼! 이대로 빨려 들어가야 돼? 아, 비켜. 나 들어가야돼 아이 지 들어가봐 <웃음> 어 답답해 다어 좋아 좋아 마이, 잘 들었어 많이 들어왔어 내려갈 수 있다 이정도면 야거 비켜 아아 아, 진짜 비켜 아, 그 안에 좀 자리 뒤에 나, 많이 남잖아요 너네들만 들어가면 탈수 있어요 어 됐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 들어갈 수 있어 친구들 여기 같이 갈수 있어요 같이 갈수 그렇지 아 진짜 맨날 이런 상황이면은 못 다닐 거 같아 여기 여기 뭐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차도로 내려가는 센스 비켜 아 진짜 비켜. 아니 뭐야? 아니 사... 저기요. 와나 진짜 여기 못살것 같아. 어! 아니. 아니 뭐야 이거? 깡패야? 아! 아 지나가자. 아. 어 뭐야 이건? 이건 지하철 타는 건가 봐요? 좋아요. 와 뭐야 여기 못 타? 아아깐나 들어가자. 들어가요. 저기요. 빨리 나오세요. 이거 이거 들어가야 돼. 이거 안에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아... 아... 됐다 됐다 됐다 지금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지금? 그래 뒤로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나까지만 나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 제발 좀 나와라! 아,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지금! 지금! 아 진짜... 아 이거 어떻게 가... 그림 자분신술처럼막 나오는데... 아, 아니 들어가요 좀 나오지 말고 들어가 뭐해? 들어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뭐야 이거 서울 지하철이 이런가요? 진짜? 에, 뭐, 나 이거 나가야 될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나,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왜못 지나가니 갈수 있어요 어, 됐다 됐다 어, 간다 간다 간다 제발 비켜주세요 자리 많이 남잖아요 어, 됐다 됐다 됐다 나가자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나 나갈 거예요 어, 제발 비켜주세요 어 아, 나갈 수 있었는데 어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봐요 다음번 여기 여기 어 됐다 어저 잡아야 되나봐 저 잡아야 되나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아 비켜봤죠 뭐아 차가 무기 빨라 차는 빠른 게 맞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 잡으면서 가그치그치 그치, 이렇게라도 가어 게임 이상해 이렇게 와도 되는 건가? 어, 이렇게도 되는구나. 어, 아, 얘네 왜 자꾸 나 방해? 뭐야, 얘네 뭐야? 얘뭐 이래? 뭐마이저 어, 싸우시고요. 그래서 뭐를 가져와야 되는 거지? 나 이거 가져갈래. 뭐야, 뭐야, 방해! 나 가져가겠다는데. 성공 예. 어, 이거만 뭐 땅에 또 있나? 네. 카트 가져 가자. 이켜이켜 때린다 이걸로. 때려버, 때려버린다. 어. 아, 왜 이래? 아, 저리 가. 어? 인형뽑기 기 가져가보자 밀자! 미는게 더 빠르다 아 진짜 이 자식들 방해 좀 하지마 됐다 됐다 가자 가자 가자 비키세요 저 이걸로 장사할거예요 예~~ 좋아요 인형뽑기 아 여기 뭐 장사할거 많네 카트 하나 더아좀 비켜봐 아 너네들끼리 싸워 나 냅두고 나 이거 가져갈거야 아 제발 나봐 가져갈거라고 아 진짜 왜 이래 얘네 아니, 아니 이거 가져간다니까 바구니 챙겨 야 이렇게 옷도 가져가자 옷 이렇게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비켜라 좀아 비켜 비키라고야아 진짜 짜증 어. 어, 나어나 이거 가져갈래 옷 가져갈래 지금이다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서 다시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좋아요 옷을 옷옷아봐봐나이 가져가야돼 야씨 비켜 좀 꺼져 건너 방해하네 진짜 나 이거 들고 간다 장사할거다 방해하지 마라 아 비켜봐 이게 아 답답해 아 짜증나 거, 이거 가져갈게 너네들끼리 싸우기만 하면 되잖아 나내 비도 아 진짜 아 게임이 완전 개똥 게임이네 이거 아 모든 사람이 저기에 여기 있는 거 미쳐버릴 것 같다. 내가 왜 이걸 한다 그랬을까? 아 미쳐버릴 것 같대. 아 미쳐버릴 것 같대.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날 놔줘 이 자식들아. 제눈좀 피해서 지금이다 게임기 지금 가져가야 돼. 지금 아 무거워. 아얘왜 이래? 아니 야 쇼핑 하세요. 비켜 비켜주세요. 다 왔어요 다 왔. 그래, 그래 밀어줘 밀어줘. 그렇지 그렇지 가자 우리는 공범이야 친구들아 공범이니까 밀어줘 그렇지 뒤에서 밀어줘 좋다 좋다 좋다 좋아 좋아 똑바로 일안 해? 이거 가져오고 오토바이랑 금고 가져오자 이러면 오토바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오토바이 가자 아너손 잡지 말고 이걸 잡으라고 아개똥개미야 이거 진짜 아 제발 살려줘 미쳐버릴 것 같아 여기 아 제발 아 움직일 수가 없네 갇혀갖고 와 진짜 얘네 왜 이러냐 아왜못 잡지? 자꾸 이상한 걸 잡아 어 됐다 금고 와 진짜 아이 똥게임 진짜 아 진짜 나 때리고 싶다 어 아, 캐릭터가 이게 이상해 아니 자꾸 부딪힌 뭔가를 잡아 아니 나는 마우스를 지금 클릭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잡아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서 얘 따돌리고 나는 금고를 가지러 가는 거야 좋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금고 가져가자 됐어 나쁘지 않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아, 밀지 마, 아 제발 밀지 마, 아, 아 비비지 마, 비비지 마, 아안될것 같은데. 치우자, 치우자, 치우자. 옆으로 치워서 됐어,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손을 번쩍 들어서 이거 탁 붙이고, 하나, 둘, 하나, 둘 비켜, 비켜봐, 비켜주세요 제발, 비켜주세요 제발. 괜히 얘네 건너면 따라올것 같으니까 일단 피하자 어? 붙여서? 자 그럼 아 이거봐 없으니까 얼마나 쉬워 아저또 온다 또 온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금고 손대지 않았어요 저기 있던 것 뿐이에요 원래 제가 갖다 놓을게요 제가 원래대로 갖다 놓을게요 이거 바깥에 있었으니까 바깥에 갖다 놓을게요 좀만더좀만더아 됐다 아